아니 x x 할렐루야 폭탄 뭐냐 아! t Argh Ah! Lust! mystic Moment I have mid to normal music! I Wit! Hello stimulation wheels! There is a post COVID you can't remember, cause it's AUGS! <laughs> The book, h o o o o k t b e t t e book, t h o o k o o k t o o k b e book, 어, 안 돼? 상시호 섹스 큰일 났어 일어나. 또 뭐야 왜 그래? 아니 갑자기 경고등 뜨길래 뭔가 해서 CCTV를 봤는데 근데 어떤 미음치읗 인간이 카메라랑 십자가 들고 돌아다니는 겨 근데, 뭔데? 카메라 크크크크 그, 그, 그, 유튜버야? 아니 뭐라고 중얼거리길래 들어보니까 모든 괴물 십자가 공인 모음집이라고 떠들면서 음! 아, 봉인하고 다녀, 인간놈이 제프 그 XX 돈 벌고 싶어서 십자가 풀더니 요지경이 됐네 X <웃음> 뷰 야, 방금 미친놈 봤어 제모야 십자가 들고 웃으면서 뛰어오는 인간 있어 이제 봤냐? 어디쯤 이래? 60층은 넘어온 것 같은데 아, 군가군가 크크크크크 크크잘가라난안 걸림 시옷이야 같은 거우와 e Ah! <laughs> <Huh>? Yes! Yes! <laughs> <laughs> 안녕하십니까 홀트입니다 어 너가 신입이야? 네 맞습니다 선배님 저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 네 감사합니다 저그어뭐 말할 거 있어? 반경합니다 선배님 예전부터 동경에 왔습니다 크크크크크크크 <웃음> 귀엽네 그 사진 한번 찍어도 됩니까? 크크크크크크 <웃음> 당연하지 곧너 선배들 올거야 어어 얘야? 신입?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너 나랑 비슷한 포지션이더라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둘이면 전기세 끝장나겠다 그 아닙니다 제가 좀더 전등 아끼겠습니다 눈 내리까라 열중시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엎드려 뻗쳐 너가 모르는 게 잘못된 거야 죄송합니다 야비우팩사 뭐해 크크크이 시오색스 본데야 기강 좀 잡아줘야지 뭔 기강이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러면 제프 아저씨 겁나 화나 에헤 사실 후임을 처음 받아봐 히 크크크크크야 일어나 바로 일 나가야 해네 알겠습니다 꼰대쇼 오기요 방금 뭐라고 했어 다녀오겠습니다 <웃음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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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oh. 러시, 어 왜? 어제 술 너무 마셨다 그 이거 진짜 진짜 비밀인데 어 뭔데 입국닫들게 이거 너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 놈제 애들 중에? 뭐야 뭐야 한 마리가 엠보시드함 크크크크크 <웃음> 시오색스 진짜 뭔데? 난 전혀 모르겠던데 크크크크크 진짜 비밀이네 근데 엠부시가 좀 귀엽기네 크크크 설마 너도? 크크크크미엑스넘마 <웃음> 사내 연애는 안 해? 우리 호텔에도 커플 탄생이냐? 아니 근데 누군지 말해줘야지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사실 그 룸지에 애구쉽게 크크크크크 <웃음> 시오섹스 진짜? 미친 거 아니야? 하나도 뭔가 이상했는데 아니, 제프 상점에서 쳐다보는 눈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아니, 걔는 엠부시 겁나 놀리더니 놀리면서 정이 갔나 크크, 크크 엠부시는 받으려나? 크크크 크크, 그니, 큼덕커 뭔데?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I'll knock the y o t o k o w h a t 룸스그 시우쌍 기억들 너무 꿀빠는 것 같지 않냐? 뭐 일도 거의 안 하면서 지들이 더 우월한 줄 알아, 크크크! 리을리응 크크 개 짜증나, 월급을 줄이던가. 심지어 식당도 사용 못하는 건손목 못지 않냐? 제프가 거길 가야 함, 리을리응크크크그러면 <웃음> 니들이 면접을 잘 보던가, 크크. <웃음> 어개 꿀빨라다. 야, 네가 왜여길 와? 룸즈 자리 비면 어떡해 아니, 크크크 애들이 안 와, 먹은가 아니, 크크비읍시오사, 그렇다고 여기 오면 어떡함 크크크시오 비읍게 심심함, 여긴 심심할 날이 없겠네 꼬들아, 네가 올 곳이 아니야 크크크크, 가오자네넌왜 옛날부터 나를 싫어하냐 예 사실 너네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, 너 때문에 밀렸대, 크크크 아, 그걸 왜 말해? 크크크야 저 새끼 운다 야 크크크크크크 <웃음> <웃음> 우냐 야이 시옷 쌍기억 왜 울어? 누가 울렸냐 뒤질래? 야미안야 미안해 <웃음> <웃음> <웃음> o h o o